이 레벨은 극도로 위험한 레벨로서 파일을 열람한 개체의 보호를 위해 식별자료는 불완전하고 소실된 채 남아있습니다.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소상된 파일을 불러들이면 방응자들의 귀, 눈, 코, 혀가 미식별 엔티티에 의해 강제적으로 뽑혀나갔으며 신체가 뽑혀나갔음에도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. 그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통신에는 숨을 헐떡이고 불안정한 전파가 영조치 않은 느낌을 풍겼는데 통신이 끊긴 후 희생자를 찾은 방영자들의 보고서에는 침몰리더 희생자에게서 피냄새와 오존냄새가 결합된 듯한 오묘한 악취가 풍겼고 냄새는 빠르게 입안으로 들어와 녹슨 구리같은 씁쓸함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곧 죽을 것 같던 희생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빨이 비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했고 <목소리> 그럼 전 여기까지